고기 고기 고기 고기 맛좋은라면 라면이 이게 네. 네. 세상 삶았다 라면 맛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지 않 하루에 열개라도 먹을 수 있어 푸루륵 짭짭 푸르륵 짭짭 맛좋은다면 동탄에 야제맛 잠깐만요. 사실은 박주민 님이 10시에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이거고 관련이 있어. 의원님이 온 게. 자 박수! <웃음> 밖에서 듣고 계셨죠? 오늘 의원님이 나오신 게 검찰 수사 제대로 했다면 이 무자본 M&A 세력 수사했어야 하고 기소했어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도 하시려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모두가 다 짬뽕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주제가 통하니까 소장님 그랬어요. 자, 이제 뭐 앞에 두 분이 계략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웃음> 저는 폭풍 리액션을 한 겁니다. 소장님의 설명 그러니까 어, 제가 리액션이 정,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소장님께서 이제 드디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잖아요. 감사 의견 네. 거절을 받으면 거래 정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래정지, 이제. 주식을 못 파는 거죠, 더 이상. 네. 그러면 이제 정리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을 하는 거래, 세일. 정리 매매를 할 때. 패거리들이 정리매매판에 차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회사가 이제 어더 이상 거래가 안될 지경이 되어서 거래가 안 되기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싸게 세일해서 내다 파는 정리매매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정리매매를 할때 옛날 이 집에 대주주들은 네. 행령 대임 혐의로 막 쫓겨다녀요. 쫓겨다닌다. 그러면 네. 실제로 이제 이 세력들이 네. 사회상 경영권을 지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그 상태에서 이제 정립매매가 들어가요. 아, 자, 폐업세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네. 원래 그 회사에 오너가 있었을 것이고 상상인 등등 무자본 M&A 세력이라고 통칭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빼먹었다며.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 빼먹는 과정에 원래 오너들도 자기도 그 수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횡령이 되거나 배임이 되거나 됐을 것이고 돈은 수십억을 벌었지만 이사람들 해외로 튀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쫓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소위 무자본 m&a 세력만 그 회사에 덜렁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빼먹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 그걸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죠 뭐, 정리 매매라는 폐업세일 때, 보다에 남아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수익을 올리는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주식을 매수해주죠, 오히려. 회사에는 여전히 돈이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돈을, 무자본 M&A 세력이 주식을 파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주는 역할을 한다. 그 회사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남은 돈을 싸그리 자기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빠져나간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네. 다 털어먹는 거네요. 그렇죠. 이 소위 무자본 M&A 세력이라고 그 중앙지검 3차장이 표현한 정경심 뉴스가 거기 편승해가지고 불법적인 이득을 도모했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 편승했다는 건그 사람들이 불법을 뭔가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 행위가. 이쪽은 왜 수사를 안 했냐. 정경심을 기소했다면 그쪽도 기소할 만한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게 만들죠 의원님 우선은 저도 그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법무 차관한테 물어봤던 건이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이슈는 이거예요 네. 지난번 pd 수첩에 네. 현직 검사와 그 전직 검사 전관 변호사의 커넥션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검사들도 있더라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그랬더니 네. 뭐 어,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살펴보겠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그 저희들이 좀팔로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말씀 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이해하는 어.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 얘기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한두 분씩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 그래서 이제 법사위와 정무위가 뭐 코옥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논의가 살살 시작되고 있는 아, 정도의 단계예요. 이제 네, 이해해보려고 하는 단계군요. 예, 저희들이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단계가 좀 빨리 좀 공부를 하겠고요. 검찰개혁특위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PD수첩하고 뉴스타파가 코옥을 해서 방송했던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찰개혁특위가 회의를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심인보라는 기자님이 예, 그 분이 오셔다가 취재 듣는 얘기를좀 예. 듣고 방송에 녹여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보자 정도만 왜냐하면 예. 연결된 이야기인 게 PD 스톱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단대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피 d 수첩의 프로그램에 의하자면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이 일을 벌이는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어서 불법이 있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세번 봐주면 재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된 얘기죠. 이제 현직 검사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커넥션이 이루어졌느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 그 검사들한테 무슨 대가를 주었는가. 그러면 좀 뇌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럼 봐준 범죄가 구체적으로 뭐였냐 막 따져서. 다른 게이트가 될 수도 있죠. 그첫 어, 출발점에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할수 있지? 그쵸. 그렇죠. 어, 그겁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뭔가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내 내 죄는 단죄되지 않을 거야. 네. 나의 잘못은 덮일 거야. 이게 확신이 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원래대로라면 그냥 정무위 즉 금융이나 금감원 요 증권거래라든지 뭐 저축은행 대출 관련된 부분 은행 대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무에서만 위 보면 되는데 법사위와 코옥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신 어, 것 봐서는 느낌이 왔어 뭔가 좀 있는 것더 있는 것 아니냐 피 d 수첩에서 네. 특히 얘기하는 그런 혹시나 그런 것들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있겠죠 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아유, 좋아요, 좋아.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웃음> 그런 흐름이나 논의가 좀 틀을 잡게 되면은, 어, 우리 선대인 소장님 모셔다가 편하게 말씀하시요 <웃음> <웃음> 길게 얘기하시죠 <수> <웃음> 지금 당장은 뭐, 시작점,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 그 정도다라고 말씀하 이게 말씀하실 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의원님이 있으니까, 곧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분들만 있어봐. 맨날 주장만 하고. <웃음>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면, 큰 게이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게이트의 첫 발은 조국 주원장관이 연 거죠. 이 정도 사건 아니었으면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그냥 뭐금 어느 업계나 다 비리리 있는 거지 뭐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건 못 넘어가겠네. 검찰이 정말 마음이 있다면 이 자금을 이판에 자금을 돌린 상상인 그룹을 계속 쫓아가면 사실은 이 거대한 주식판을 어지럽혀온 세력들을 뽑아낼 수도 있고. 거꾸로 한편으로는 조 교수 일가가 정말 무슨 힘이 있다고 이 판을 주도했겠느냐. 이걸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당연히 안 하겠죠.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참 되게 황당한 오늘 자 기사 제목 하나는 꼭 소개를 드려야 될 것인데요. 네. 오늘 자 뉴스 헤럴경제 타이틀이 조국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검찰인데 상상인 저축은행도 조사를 마쳐.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웃음> 거예요. 이미 그렇지. 검찰은. 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끝났다는 얘기. 끝났다라고 네. 이미 오늘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 왔잖아요. 이 입구에서 이 안방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끈질기고 집요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꼭 큰...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세월호 어, 지금 그 수사단장으로 돼있다고 라 단장으로 돼있는 임관혁 그 부장검 그 정연의 문건 사건을 덮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LGT 사건을 덮은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자원에게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뭐 포스, 그 포스코 건설도 뒤지고 모두 뒤지고 하다가 경남기업 뒤지다가 성환종 회장 돌아가시고 했잖아요 이때 담당했던 검사가 또 임관혁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꼭 살펴보고 이게 두눈부릅도어 쓰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세월호 관련 박수는 시계 좀 해주시지. <웃음> 아. 왜냐면 <웃음> 세월호 수사는 감시 잘해야죠. 특히 세월호 수사는 감시를 잘해야 되는 수사라고 봐요. 전 정권의 운명하고도 직결됐고 그때 그 사건을 덮기 위해 많은 관료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수사일 거라고 봐요. 근데이 특별수사단이 결성돼 출범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뭉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뭉갤 수도 있는 건데 시작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방해가 난관이 있겠지만 잘 드립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감시하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네. 말씀을 듣고 오늘은, 네. 오늘은 드디어 마치기로 할게요. 네. 제발 <웃음>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죠. 수사단을 꾸린 성격이 혹시나 지금 돌아오고 있는 판국에 대한 물타기라는 검찰의 내부적 뭐 요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출구 전략. 근데 저도 총수하고 상당히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 시작한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분들도 지대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하는 일을 하지. 어차피 안할거 어차피, 어차피 안할거 할 거, 거, 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TV 보면서 우리 나라를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노심초사 하는 거고 또 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검찰한테는 더 부담이 되니까 두 번째는 특조위가 계속해서 이기특조위가 계속해서 조사한 결과를 계속 발표할 거예요 그럼 최소한 검찰은 그것보다 더 나가야죠 특조위만도 못해.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또 약간의 안전장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검찰에 부담감을 주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또특조위라고 하는 버팀목이 제대로 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또 압박을 가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어, 하면은, 어, 너무, 너무 지금부터 좌절하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 검사에 대한 이제 불신이 크게 생겼으니까. 그럼, 그럼요. 네, 그렇게 네. 쳐다보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저 새끼들 뭐, 기다하지 말아야지. 그러 얼마나 편해, 걔네들은. 계속 감시하고 부담을 주고, 그리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온 게요, 오년 만에. 아마 조국 국면이 없었으면 안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조국 국면이 출발시킨 수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만들도록 압박을 가야 된다.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이 기회가.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아마 이 방송을 편집본을 본 분들은 왜 고생했다고 하지, 자기들끼리? <웃음> 모를 거야. 최장 녹화야. 오늘 최장 녹화에 키 역할을 했던. 하지만 편집본에는 조금밖에 안 나갈. 선대인선생님에게 각별한 박수를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만 전로 사정을 아는 거예요. 편집 보는 분들은 뭔가 모두가 평화롭게 진행는 걸로. 그렇게 아이들 모든 게 평화롭다 이렇게 아이 아니 근데 저도 살다 살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적은 <웃음> 처음인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너무 자각하지 마시고요. 자, 말끔 뭐잘 편집을 본 후에 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사라졌나? <웃음> 자, 각별히 다들 고생하셨어요. 우리 모두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웃음> 오늘의 결론은 잘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어딘가 가 닿을지 모르는, 큰데 가 닿을지 모르는 첫발이 지금 막 떼어졌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